안녕하세요. 어, 저기 뭐냐, 이번 요리는, 어, 무한 개하고 가지 여섯 개를 말려가지고 장아찌를 담았더니 여름 내내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으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한번 흘려고. 자르고 말린다고? 응. 음, 너무 긴가? 말르면 쪼그라들잖아. 응, 음, 쪼그라들는데 너무 긴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여름에 놓고 반찬 없어서 한번더 꺼내 먹으면 응? 밑반찬으로 괜찮더라고. 다 잘랐어. 얼른 하고 저기 작업하러 가요. 자, 아, 그럼 물을 자르세요. 응. 아, 이제 무. 무는 껍데기 안 벗겨도 돼요. 말릴 거는. 지저분한 데만 이렇게 좀 칼로 이렇게 해주고. 무도 가지하고 똑같이 자려면 돼. 쪼글쪼글 무말랭이. 무가 두 판, 두판 반. 가지는 두 개. 가지가 더큰 거는 이거는 가지는 물렁물렁해 갖고 더 많이 잘 쪼그라지니까 이렇게 자르면 좋아. 이제 건조를 해야지. 이거 봐봐몇 도를 할까요? 난 항상 이 온도로 말려 그럼 하루만 말라. 응, 바삭바삭하지60 빠뜩 60도에 만 만지면 돼. 온도는 60도. 다 말라가지고 다 네. 쪼글쪼글해졌네 무말랭이가 요렇게 말랐어요 가지도 이렇게 말르고 쪼글쪼글해졌어 음. 쪼글쪼글 쪼글쪼글해졌지 음. 얘네는 해. 딱 불서있던 딱 이쁘게 <웃음> 불서있네 귀엽게 음. 지금은 옛날에 이렇게 밖에다 말렸는데 음. 밖에다 말리면 빨리 안말르면공팡이 나고 그랬어. 그래, 요즘은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기도 다 말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말리잖아. 그래도 공기가 또 황사가 너무 심해서 하 아니야. 하루만 다 말라. 이 무는 조금 따뜻물에다가 좀 담가놔야지 이게 그무 날레가 안 나더라고. 음. 그래서 너무 팔팔 끓는 물보다도 끓이기 직전 될 정도로 끓 끓여가지고 이렇게 뭐따스물로좀부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불려야 돼. 가지는? 가지는? 가지는 안 불려도 되고? 가지는 데칠 거예요. 날게날 하면은 맛이 없어. 물이 끓고 있잖아. 응. 음. 음, 익혀야 되니까 한참 익히나? 음, 아니야 한 2분정도 이게 말라서 빨리 안익어 그러니까 2분정도 끓여야지 부들부들해지지? 음.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면 익은거예요 끄고 찬물로 헹궈주고 한조밖에 안되네 그럼 <웃음> 뿌렸지? 응. 뿌렸으면 물로 헹궈야 돼. 그래게 넘기는 거야. 전부리가때 맛있었잖아이. 이렇게 놓고 간장만 부으면 끝이야. 이제 메르치, 메르치가 디폴이 다섯 개 하고. 메르치하고 이렇게 입술을 내가지고쌍아찌를 담으면 아주 맛있어요 이걸 약간 볶아야 돼 비린내 나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안하고 그냥 간장만 부어도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입이 고급화돼서 이런 걸 해야 돼더 맛있어 그래야 더잘 먹어 아니 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걸 하면 소리가 안 나고 좋은데 음. 잘안돼 <웃음> 나도 안 쓴다니까 습관이 잘안 돼가지고 저게 나물주공만 맨날 만만하니 써가지고 살짝만 익으면 되니까 물은 1리터 정도 부었어요 1리터 이럴때 마늘 마늘 뿌리 말려놨다가 요런거 할때 넣으면 좋아요 치마도 이거 세개 정도 넣어주고 양파는 4분의 1큰거 4분의 1 물이 모자라 물좀더 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물을 빨아 먹으면 물이 좀 모자라 400ml 더분다 생강도 두톨 정도 넣고 마늘 5개 이게 지금 마늘이 저장 마늘인데 이렇게 말라버렸어 밖에서 한 15분 끓여야지. 다시마는 10분 끓이고 꺼냈어 그리고 5분 더 끓인거야 간장을 음, 물하고 간장하고 1대1 근데 간장 2컵에 400ml에 물 400ml 하면 딱 맞을지 모르겠네 그릇이 400ml 음, 마늘에나? 저 육수에다가 국수 끓여먹을까? 된장국 된다, 끓이면 찌개하면 맛있어 소주 50ml만 여기에는 물엿을 넣어야 되는데 <웃음> 내가 물엿이 없네 그래서 꿀이 있어가지고 몸에 좋은 거니까 꿀 넣으면 꿀을 좀 넣어줄 거예요 약간 달달하게 해야 되니까 이 간장하고 물하고 혼합해서 이제 메르치랑 같이 끓이면 되는데 그러면 한참 끓으면 간장 냄새가 집에 배니까 일단 메르치물부터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잠깐만 끓이면 돼요 아야! 왜 그래? 야, 이거 간장 냄새가 간장 음. 냄새구나. 그제 음. 어. 그만 끓여. 끓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음. 메리침 물을 낸 거야. 간장하고 같이 끓이면 너무 냄새가 오래 나니까. 다 식었으니까 식혀서 보여야 돼. 뜨거운 거 보면 안 돼요. 아, 간장이 딱 적당하네. 내 계산이 딱 맞았어. 이렇게 딱 해놓고 이틀, 이틀 정도 있다가 냉장고 에 넣어놓고 이틀 정도 있다가 묻혀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틀 있다가. 이틀 됐어요. 이거 많이 해가지고 여름 내내 두고두고 먹으면 좋은데 지금. 양이 별로 많지 않네 이거 다 먹고 또 담아야지 이게 조금씩 먹을만큼 꺼내갖고 먹을, 먹을 때깨좀 넣고 참기름 숟가락 묻히면 저기하니까 이렇게 그냥 부어 참기름 좀 치고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먹으면은 깔끔하니 담백하고 괜찮아요 가지는 약간 쫀득거리고 무는 오두르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음 훨씬 더 식감이 좋아요.